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에서 서울 출퇴근 앞으로 날개 달고 훨훨 납니다. 왜냐고요? 그게 다 요거 바로 수도권 제2순환로 덕분이죠. 지금 바로 이 자리가 두물머리 IC 개통이 조금 미뤄졌죠 5월 예상하고 있는데요. 완공만 됐다 하면 뭐 양평 서울 이제 껌입니다. 오늘 돌아볼 마을은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는 모광리 두물머리 IC 옆에 딱 붙어 있어 산따라 길쭉한 모양이죠. 향은 남쪽으로 좋다만 경사가 어떨까요? 바로 내려가 한 바퀴 돌아보자 만일 서울 양평 출퇴근길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면 여러분이라면 메인 주거지로 양평 어떻게 고민 좀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다 보시면 어라 나쁘지 않네 생각 충분히 드실 겁니다 아 다른 거다 제껴두고요 딱이 교통 요거 하나만 놓고 봐주세요 이 마을은 곧 개통될 두물머리 IC 바로 옆인데요 고속도로와 딱 붙어 있다는 게 장점이겠지만 한편으론 단점도 될수 있겠죠 소음과 매연은 물론이고요 나들목으로 인해 마을 입구 혼잡은 뭐 거의 확정이니까요 근데요 혹시라도 아래 모광로 두물머리 방면으로 그럴듯한 인프라들이 좀 생긴다면 입지로서의 가치는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거지는 주거지 편안함과 안락함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경사가 좀 빡세죠? 거의 고기동 뺨칩니다 초보분들은 눈비 오면 차 아래 그냥 두고 오시는 편이 좋아 보이네요 또 직접 돌아보니 외길 막힐 때 돌아 나갈 방법도 별로 없고요 뭐 이정도는 양평에서 표준이지 라고 넘어갈 만한가요? 두 번째로 가볼 곳인데요 저는 여기가 더 넉넉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히요 두 번째 마을 여긴 바로 옆 부용리입니다 아까 그 마을에서 두물머리 쪽으로 내려오면 한눈에 딱 알아보는 이 근처에서 가장 큰 마을이죠 여기도 아까처럼 작은 냇가 가정천이 흐르는 남향자리 아늑합니다 바로 내려가서 훑어보자 서울 양평 출퇴근 목적이라면 솔직히 여기보단 아까 그 보광리죠 하지만 주거지로서는 이 자리가 좀더 나아 보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 첫째, 속 시원하게 뻥 뚫렸다 보세요, 나지막한 구름 위에 집들이 보기 좋게 펼쳐져 있죠 답답한 기분 1도 없습니다. 둘째, 지대가 낮다. 양평은 대개 산악지역. 이 정도면 평지축에 속하 아, 물론 높은 데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셋째, IC와 거리가 있다. 나들목하고 너무 붙어 있어도 좋지 않다는 거잘 아시죠? 아까 목광리에서 말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그닥 멀지도 않은 딱요 정도 위치면 어떨까 싶네요. 여기도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군데군데 뚝뚝 끊겨 있는데요. 중간에 차돌릴 곳이 참 난감하더군요. 또 괜찮은 자리는 누가 봐도 표가 나는지 주변 여기저기 타운하우스 부지공사가 한창이었고요. 차로는 이쯤 보고요. 이제 걸어서 본격적인 답사 이어가 보시죠. 지금 이길 따라 쭉 가면 두물머리 양수역 방면으로 이어지죠. 아, 요쪽에 버스 정장이 있네요. 아, 버스 한대 들어옵니다. 우리 마을의 요일한 버스 양평군 항복버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평에서 부용리, 모광리 하면 괜찮은 선택이다 라며 입을 모읍니다 왜냐? 교통이 좋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하남시청을 찍어볼까요? 요 정도 뜨네요 근데요 솔직히 이거 누가 믿습니까 양평의 양대 헬게이트 죽음의 6번 국도와 두물머리 관광지를 통과하는데 하지만 여기 수도권 제2순환로가 뚫리면 상황은 완전히 급반전 될까요?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6번 국도가 좀 널널해지기는 할 겁니다. 왜? 이 위쪽으로 차량들이 분산되니까. 따라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평 서울 출퇴근 이곳 모광리, 부용리에서라면 자차로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사 내내 네, 네. 뭔가 계속 찜찜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광로.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로 새로 뚫리면 어때요? 위로 수능리, 문호리, 아래 두물머리 방면 나들이객 차량들 이쪽으로 만만치 않게 쏟아지겠죠 그때 생길 정체는 어쩔건데 새길만 뚫어 놓지 말고 연결되는 요런 길도 좀 미리 넓혀놔야 되지 않나 싶더군요 바로 옆에는 이런 식으로 또 타운하우스도 있네요 대단지 타운하우스 뭐가 생각나는 깔끔한 물소리길이네요 양평 물소리길 물이 지금 가물어서 좀 말랐습니다 이 안쪽으로 쭉저길 따라 또 마을이 일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주변에 아예 없고요 조금 떨어진 양수역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양서고야 뭐 유명하죠 서울대 많이 보내는 양평 최고의 명문 기숙학교 거리는 약 11분 5.6km 교육도 그렇지만 상권도 다 여기 양수역 부근 면사무소, 우체국, 농협, 전통시장 등등등 필요한 건 전부 다 여기 있네요 단 늘상 관광객과 뒤섞여 길이 무척 혼잡해서 문제지 실제로 한번 와보세요 평일 오전 낮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에 이 일대로 진입한다는 건 그야말로 굳센 각오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아, 공사가 중단됐네요 산을 다 깎아놓은 모습이 조금 양평의 고질적인 문제 바로 이런 마구잡이 건축이겠죠 하필이면 시절도 수상해서요 예전보다 이런 흉물들 더 많이 곳곳에서 보이더군요. 어, 어느 아파트 단지 못지않은 어, 먼지가 그대로 끼었네요 이 마을 유일한 편의점이 지금 하나 보입니다 이쪽으로는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요 카드 사용은 안 된다고 지금 써있네요 그 밖에 주거지 주변이 온통 논받친 적 거의 없다시피 한 생활 인프라 등을 꼬집을 수 있겠습니다 쿠팡, 쓱, 마켓컬리, 배민, 여기요 죄송하지만 전부 노노입니다 교통, 교육, 의료, 상권, 배송 다섯 가지를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와중에 교통 편의성 거듭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서울에서 양평 출퇴근 고민 중인 독립 열사님들 이 근처 마을을 눈여겨보세요. 앞으로 꽤나 할만해질 테니까요.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아, 이 마을은 요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요런 분들께는 아쉽지만 비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